반갑습니다 뉴타일랜드아무로군 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영상들이 죄다 상품 소개 뭐 이런 영상이다 보니까 어이 채널인 쇼핑몰 전용 채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건 아닙니다 뭐 최근에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일이 좀 그쪽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올리는게 그쪽으로 편중 되고 있는데 어뭐 그런 전용 채널은 아니니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트러스 마스터 TGT 제품의 휠을 세 가지로 이제 튜닝을 할 겁니다 하나는 휠을 F1 스타일의 오픈휠 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 패드프터를 마그네틱 패드프터로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패드를 약간 연장시켜주는 익스텐션 키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작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트러스 마스터 TGT가 좀 뭐랄까 어, 핸들이 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좀 핸들이 좀싼 말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수 없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알미늄 버전으로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얼 카본으로 어, 버전으로 새롭게 이 제작을 제했고요 알미늄 버전 같은 경우에 음, 일단은 무게가 카본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 어, 튼튼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아노다이징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고, 여러모로 뭐,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반적인 오픈일 같은 경우는 그냥 알미늄 버전으로 이제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TGT 전용 오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카본 버전으로 바꿔서 제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네, TGT 같은 경우는 이 패들이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자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을수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잡아주는 스타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패드쉽터를 장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패들 익스텐션 키킷를 적용하게 을 되면 패들 자체에 뭐 구멍을 뚫거나 뭐 이거를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연장 키킷를 달고 패들까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작업하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TGT 순정 휠입니다 일단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볼트를 다 풀어놨습니다 이게 TGT 휠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제 3mm 접시볼트인데 어이 볼트들이 좀, 화약합니다. 어, 볼트가, 이게 굉장히 쉽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이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습니다. 나사 풀림 방지에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사 머리가 망가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볼 조심해서 잘 풀어주시고요. 팍 렌치를 풀어야 되는데, 예, 네, 끝에 이제 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스타일에 풀 때는 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가 이렇게 민자로 딱돼 있는 걸로 해서, 어, 풀어주시고, 일단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딱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볼트를 풀면은 얘가 커버가 해서 딱 빠져요. 커버가 빠지고, 커버를 빼고 나면 여기에 또 볼트가 3mm가 하나 있습니다. 얘 빼시고, 그 다음에 4mm 접시 3개를 풀면 필요한 볼트는 다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핸들을 들면 되는데 여기서 요 버튼들이 어딘가 도망가지 않게 잘 조심해서 들어줍니다. 그냥 탁 덮어버리면 다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시면 되고 요 이제 버튼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이게 그냥 툭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반수를 하시고요. 자, 이제 오픈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되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는 카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데 조립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 자체가 이중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 받는 이제 본체 붙는 부분은 좀 약간 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그립이 잡는 부분, 그리고 메인 프레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한겹더돼 어, 있어가지고, 조립을 다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립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폼 스웨이드로 그립이 이제 작업이 돼 있고, 폼 스웨이드나 스웨이드 혹은 뭐 그립 없이도 가능합니다. 프린팅된 파츠 그대로 보이게 하는 그런식도 가능하고, 스웨이드나 폼스웨이드는 이제 그냥 까만색으로만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프린팅된 파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도 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올려주시는데 이 버튼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잘 맞춰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잘 달래가면서 넣어줍니다 이 버튼들이 넣다가 걸리면은 버튼들이 안 눌러질 수가 있으니까 얹힌 다음에 버튼들이 다 눌러지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순정 볼트들은다 따로 챙겨 놓으시고요 동봉된 3 m m 접시 길이가 20mm 입니다 M4 20mm 하나 둘셋 일단 적당히 조여주시고, 이제 3mm 유두 렌치입니다. 3mm 유두 렌치, 길이는 10mm 짜리. 양쪽 끝에 네 군데 조여주시고, 여기 이제 볼트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저는 이제 안 채웠습니다. 어쨌든 네 군데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3mm 접시 두 개, 자 3mm 3mm 접시 M3 10mm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각 볼트별로 적당히 조여주시고, 그다음에 부위별로. 저송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돌려주면서 일단은 최대한 어 조여주시고 마지막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짧은 쪽으로 한번씩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적당히 강하게 자 이러면 이제 이건 조립이 다 된겁니다 예. 처음에 딱 조립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은 약간 뭐 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어, 자리를 이제 안 잡혀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자리, 자리가 잡고 나면은 이렇게 비틀어도 소리가 안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버튼 다 눌리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얘가 뭔가 걸리거나 삐딱하게 조립이 됐거나 그러면은 버튼도 안 눌릴 수가 있으니까 꼭체크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 구멍들은 이 커버를 그대로 쓸때 사용하는 구멍입니다 이제 해서 동봉된 여기 보시면 이제 은색으로 된 볼트를 사용해서 앞쪽에 전면으로 보이는 거는 다 검은색 볼트로 했고 안 보이는 쪽은 이제 구분하기 편하라고 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이제 쪼여주시면 되고, 뭐, 저는 이제 요 커버는 안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300mm입니다. 뭐, 310, 315, 뭐 320, 뭐, 330 이런 식으로, 어, 커스텀 주문을 대응하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패드시프터. 자, 요렇게 이제, 예, 배송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그만 파츠하고 기존에 다른 마그네틱 에드온 킷하고 어뭐 거의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또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양쪽으로 붙여주는데 볼트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빼놓고 이제 기존하고 제품하고 좀 틀린 거는 자석이 이제 더 강한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알미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은 이 패들 자체가 철입니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얘는 알미늄이기 루 때문에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성이 앞뒤로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으로 동봉을 해놨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도 더 강하고 얇은 양면 테이프로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 이제 양면 테이프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이제 요즘에는 동봉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면테이프를 붙일 때는 어떻게 보면 기본 사항인데 기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기름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코올 같은 걸로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시고 추운 상태로 하면은 또 손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돼서 오면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는 이제 굉장히 차가운 상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붙이지 마시고 조금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패들하고 보시면은 이 마그네틱 에드온 키다고 패들하고 이 각도 이게 딱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느낌이 딱 착각 착각하는 그 느낌이 나고 이게 약간 뭐 벌어진다거나 각도가 안 맞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렇게 세트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자석을 일단 떼놓고, 양면 테이프가 여기부터 있죠? 얘를, 양면 테이프를 패들 위쪽으로, 지금 앞쪽에 마그네틱 에던키 붙여놨기 때문에 자석이 지가 가서 딱 붙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자석 때문에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힘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조적으로 양면 테이프를 추가로 이제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봉된 자석을 이렇게 추가로 더 붙여줍니다 양쪽에 힘이 자석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제 서로 확실히 당기는 힘이 맞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소리가 완전히 틀렸죠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정. 뭐, 자석 이렇게 다 붙이면은 굉장히 패들이 강한데, 이제 여기에서 다 익스텐션까지 하면은 지렛대 원리로 또 힘이 강하게 들어가니 그런 걸다 감안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거랑 똑같이 패들의 힘을 약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빼면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더뺄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떼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그냥 이 위에다가 양이프 붙이면은 나중에 이거 굉장히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뜯어내시고, 다른 쪽에다가 붙이시고, 뜯어낸 자리에 마그네틱 킷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 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파츠가 있고, 이렇게 생긴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패들은이렇게 생겼습니다. 패들 같은 경우는, 트러스마스터 트 F1 마그네틱 튜닝키, 거기에 들어있는 제품하고 이제 동일한 제품이고요 요거를 이제 옵션으로, 리얼 카본으로 된 패들 시프터도 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요 어, 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버셜 예, 허브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 패들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작은 패들이 약간 좀 트렌드처럼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작게 준비를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아예 좀큰 사이즈 패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카본으로 된게 있고,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이제 일반 플라스틱으로 된 버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텐션킷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를 이쪽 홈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약간 벌린다는 느낌으로 착각하고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파츠를 반대쪽에다 대고 여기에서 이렇게 동봉된 접시 볼트로 하나 둘셋 네개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약간 구멍이 안맞는다 싶으면 한쪽을 살짝 풀고 다른 쪽을 조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고정이 돼서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업시 붙으니까. 구멍은 이렇게 4개가 있고 패드에도 이런 식으로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원하시는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쪽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핸들이 지금 300mm가 꼽혀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멀죠? 순정 상태로는 멀고, 익스텐션 킷을 적용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패들도 굉장히 힘이 허약하지만은, 이제 이 익스텐션 킷을 적용 하면은 더 허약해지기 때문에, 마그네틱에 돈 킷을 부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의 패드 시프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 깨끗하게 뗄수 있어요. 어?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뭐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떼고 나면은 양면이 스티커가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접착제를 쓰면은 너무 딱 붙어 버리니까 딱풀을 사용해서 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밑에다 고정하면 되는데 일단 뭐 생략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충분이 상태가 또 버티기 때문에, 어 네, 자 이제 어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그냥 촬영용으로 굳이 어, 고정을 안해도 뭐 한동안 버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립을 안한겁니다 지지대를 지지대는 이런식으로 다 양쪽에서 맞춰서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트러스마스터 TGT 음, 휠을 풀튠 이라고 해야 될까요 F1 스타일 오픈휠 뭐, GT카 스타일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DTM 스타일이라고도 할수있고요 이렇게 휠을 적용하고 마그네틱 패드시프터에 패들 익스텐션 킷까지 적용을 다 했습니다. 추가로 로렌틱 에드온 킷을 부착하고 나면 텐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양쪽 패들 시프터의 텐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트러스마스터의 패들 시프터 자체는 구조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면서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석을 양쪽으로 배치를 서로 다르게 하면서 어느 한쪽을 좀 약하게 하고 어느 한쪽을 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쪽을 맞춰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양쪽의 텐션이 다른 느낌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들 자체의 어떤 이제 약간 뒤틀어짐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미묘하게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의 힘도 틀리기 때문에 왼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핸들을 뒤집어서 잡아 보면은 그게 또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석의 어, 배치를 양쪽의 개수를 조절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 양쪽의 강약을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스로 고정할 때 TCT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관통 피스로 뚫을 수가 없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mm 드릴로 맞춰서 구멍을 살짝 뚫어수있습 자, 안쪽으로 완전히 예, 뚫고 들어가, 뭐, 완전히 관통을 해가지고, 안쪽에 기판 이런 거 손상이 안 되게끔, 천천히 돌리면서, 네, 딱 뚫리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빼야됩니다. 그리고, 동봉된 피스로, 고정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석이 방해되니까 조금 줄여 놓고 너무 강하게 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스로 고정하는 방법도 알려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고요 드라스마스터 TGT 휠 튜닝 키. 오픈힐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마그네틱 헤드시프트 에덴 킷 그리고 헤드 익스텐션 킷까지 이렇게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구매 링크나 이런 것들은 어 더보기란에 정리를 제가 해놓을 거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다양한 이제 커스텀 파츠들 제작이나 이런 것들 예, 오타앤랜드 카페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은 다양하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이 제품 제 외에도 뭐 다른 제품들 소개 및 사용방법 영상들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어, 다른 영상들도 어,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어,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